거래량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본부터 다집시다. 1.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이는 곧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차로 줄어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며 이는 거래량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거래량 분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큰 시세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선도세력들의 대량의 주식 매입 과정이 있으며 대폭락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그들의 주식 매도 후 시장 이탈 과정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차후에 대처함이 거래량 분석의 목적입니다. 주가가 흔들기와 속임수가 있듯이 거래량 역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더 싸게 물량을 잡기 위해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투매하고 동일한 수량을 매집하는 소위 가격 빼기 방식의 매집을 위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주가 상투권에서 주가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소량씩 처분하는 소위 매도를 위한 속임수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경우보다는 속임수의 해석이 훨씬 쉬우며 속임수의 형태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일수록 주가보다는 거래량을 보는데 더 정성을 기울이지만 초보자일수록 거래량은 안 보고 주가만 눈터지게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2. 거래량으로 보는 매수 시점입니다. 주가나 거래량이 장기간 하락 우는 바닥권을 횡보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다면 대량의 매집세력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주가가 빠지거나 밀리지 않는다면 즉시 매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다가 마지막 투의 끝에 급격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 또는 바닥을 오랫동안 다진 주식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꿈틀대는 경우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강력한 매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반전되는 시점이 1차 단기 매수 시점입니다. 특히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이는 강력한 단기 매수 신호이며 더구나 주가 하락 및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역대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라면 앞으로 큰 시세 또는 상당폭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주가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의 경우 단기 매물의 출례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하락 조정이 발생하여 단기 고점에 물리는 우를 범하기 쉬우므로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량 골든크로스 시 매수하여 주가 골든크로스 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이 됩니다. 특히 하락장의 경우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당일 거래량이 꼭꼭 채우거나 상회하는 동안에는 주가는 계속 오르기 쉽고 당일 거래량이 이동평균선 이하를 화해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상 거래량으로 보는 매도 시점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을 지속하다가 매스컴에서 대형 호재가 발표되는 날을 전후하여 갑자기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급락하는 경우가 가장 고전적인 상투의 모습이고 세력들의 전향적인 손털기 수법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과 더불어 순매도 규모를 소규모로 늘려가는 분할매도 물량털기 방식의 경우에는 주가 상투권에서 거래량 규모가 크지 않아 속기 쉬운 형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가는 지속 상승하는데도 거래량이 어느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경계경보에 돌입하여야 한다. 주가가 1차 상승 후 눌림목 행보 국면에서 거래가 일시 급증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매집세력이 주가관리를 하다가 시장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던가 또는 회사에 돌발 악재가 생겼다던가 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주가관리를 포기하였다던가 하는 경우들 중 하나이므로 이때는 매수가 아닌 매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 거래량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는 들쑥날쑥해도 전반적인 추세가 상향 45도 각도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거래량이 상향 증가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들쑥날쑥하는 종목은 시세분출을 하기 어렵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거래량이 계속 이어진 종목은 나중에 큰 시세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리는데도 꾸준히 팔자가 대량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던가 무엇인가 숨겨진 악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장거래량보다 후장거래량이 두배 이상 많을 때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의 거래량을 능가하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없으나 거래량이 전고점 거래량을 능가하면 주가가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크며 특히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큰 시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매도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력한 매도신호가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몇만 주식 뭉치로 거래되는 것은 큰손들의 매진 물량이고 주가가 내리면서 뭉치로 거래되는 것은 큰손들의 매도 물량이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극등주로서큰 호재를 가진 주식의 경우 시세 초기일 때는 매수 신호가 되나 시세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는 분할 매도 신호가 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시세 하락 초기에는 분할 매도 신호이나 시세 하락 말기에는 분할 매수 신호가 됩니다. 거래 급증 종목은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으나 시장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매집 세력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실패할 가능성 또한 크므로 거래량 분석이라는 둘도 항상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관지어 사용할 줄 아는 종합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눌림목이란 상승 추세를 이어온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되는 주가를 말합니다.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매매를 하는 위치입니다. 1. 전일 혹은 전전일 장대양봉으로 상승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5일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으로 매매함 장대양봉 이후야 흥 금, 양, 음으로 눌린 종목을 선택합니다. 2. 오전에 가장 먼저 5일선을 찍은 종목을 선택하여 5분 차트 21선 지지시 21선 지지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첫 번째 양봉 출현시 매수. 전고점에서는 일단 매도 후 지지와 저항으로 지속 매매 가능. 5일선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며, 양봉 시 거래량 증가 조정 시 거래량 감소. 나머지는 분차트 매매 기법 및 홀딩 여부는 매수 매도의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직선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상승 도중 주가가 다시 21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곤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 경우 매물 소화 과정이기도 하고 손박힘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승 중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곳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확인한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수일 혹은 수주간 단기 급등한 다음에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일정폭의 단기 조정을 거치는데 이를 눌림목 또는 되돌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거래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량과 주가 거래량은 기술적 지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분석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주가의 미치는 선행적인 요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거래량과 주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따로 떼어서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벗어날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는데 반드시 거래량 증가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는 시기가 됩니다. 2. 거래량의 관문 거래량은 주가와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가의 움직임을 전망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매수, 매도, 손절 대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면 그 주가는 거래량에 의해서 상승하고 거래량에 의해서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 바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 기준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바닥권과 상투권이 공존하는데 거래량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라야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보이므로 이 시기에는 매수로 대응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급등 후에 거래량 6개월 이내 거래량 바닥권을 탈피하며 주가가 저점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 이내 거래량 바닥 관문을 통과하며 거래량 증가 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다가 어느 정도 급등 후에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일시에 급증하게 되는데 특이한 주도세력이 주가를 이끌고 가지 않는 미상주가는 궁극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급등 후 나타나는 점상한가는 대개 주가가 곧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추격 매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4. 거래량이 낮은 종목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주가가 소폭으로 물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던 종목이 어느 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급등할지 안할지도 알수 없고 급등한다는 믿음이 있다 해도 언제부터 급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의 급등 전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면 미리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매매 전략이 쉽지는 않다 해도 이런 특징을 참고하여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는 데 활용해 볼만합니다. 5. 거래량의 선행성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분석은 하되 믿지는 말라라고 강조해 오고 있는데 차트의 3대 지표인 거래량 주가 이동평균선을 비롯하여 모든 보조지표를 통틀어서 거래량이 그나마 유일하게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선행하며 증가하면 주가는 뒤이어서 상승하는 추세를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뒤이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크게 안 받고 다시 상승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나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 전략상 보유나 또는 매수 대응으로 접근해볼 수가 있습니다. 6. 손박힘 주가는 소폭 상승을 유지하거나 조정은 적은 추세를 보입니다. 거래량 급감 거래량 급감 시기 손바뀜이란 매도자의 매도 물량을 신규 매수세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며 상승세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보통 정상적인 거래량의 특성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따라서 오르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도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뀜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즉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나서 상승 반전시. 거래량은 늘지 않지만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7. 대량매집의 특징적 거래량 대량매집이란 일시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세 초기에 발생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상투를 틀고 하락하는 경우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세 초기의 대량 거래량은 팔기 위한 거래량이 아닌 매집의 거래량이라 할수 있으므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으로 주가 상승, 하락 확률 20가지와 거래량과 일봉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